안녕하세요.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는 원플릭 김장겸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뭐 동부의 왕 자리를 가린다면서 좀 얘기가 있는데 저희 팀이 오늘 승리함으로써 좀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다가갈 수 있게 된것 같고요. 이제 다음 경기가 다이나믹스전인데 그때 좀 많은 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원래 설계하던 게임 내용이, 게임 방향이 있었는데 약간 탑다이브 상황에서 이즈리얼이 뭐 탑의 테를 타고 뭐 바텀 웨이브를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령에서 싸움이 났었는데 그게 원래 저희가 그리던 방향은 아니었는데 일단 거기서 돌발 상황이 났고 상대가 킬 이득을 많이 봐가지고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딱히 하지는 않고요. 그냥 볼리베어가 약간 많이 공격적으로 하는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저번 답원전에서 저희가 지면서 좀아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오늘 1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적당히 했던 것 같은데 2세트에서 다시 이런 좀 힘든 모습 보여드리고 나니까 그냥 저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여전히 열심히 잘,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감독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저희 지금 로스터가 완전 고정된 채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첫 번째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감독님이 좀 팀원들, 코칭 스태프까지 합쳐서 다 하나로 모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감독님이 그런 힘을 갖고 계셔가지고 단합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 본다 보다는 일단 고릴라 범현이 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저는 그냥 옆에서 약간 한마디씩 하는 그런 정도긴 해요 사실 저도 당연히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요 일단 그, 음, 저희 감독님 되게 일단 젊으셔가지고, 좀, 유쾌하신 분이세요. 좀, 젊은이들의 그런 언어 유의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냥, 딱히 국적을 불만하고, 그냥 사람이 재밌으신 분이어서, 되게, 그런 종류의 재미를 좀 많이 찾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딱, 2년 전만 해도 정말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이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다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되게 퀄리티가 너무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저희 팬분들, 중, 팬분들, 팬분들 중에 좀 미술 쪽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게 일단 제가 도유방송에서 아이작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캐릭터에 맞춰서 저 챔피언 캐릭터를 그려주셔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되게 놀랐어요. 일단 무엇보다 다음 주 매치업이 다이나믹스랑 t 1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프로배 갈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만한 그 정도로 중요한 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좋은 기억도 있고 다음 경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정말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인전에서부터 첫 일단. 라인전이라는 것도 그냥 3분? 완전 극초반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 그동안 해왔던 게 약간 3분부터 뭘 한다기보다 약간 5분 정도는 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뭘 한다고 느꼈어요. 그 다문전 음때다음 선수들은 3분부터 바로 뭘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좀더 3분부터 빨리 뭘 해야 될지 잘 생각해야겠구나라고 느꼈어요. 저희 팀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저희 팀 믿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2주년 됐는데 앞으로 3주년, 4주년, 5주년까지도 팬분들과 계속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